아까 그러니까 저 얘기 들었어. 들었어? 공연한다고? 에? 공연한? 아니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우리 형놈이 아니 못 들었죠 <웃음> 자꾸 우리 귀한 동현이 좀 오라 가라 하지 마세요 동현이 왜 불렀 는지 알겠거든요? 이 화이트 보드 보고 딱 알았어요 너 이거 뭐 하는 지 알아? 괜찮아요 프로그램 영화인가? 아 너무 커서 감당하게 버그인데. 진짜 난 너무 걱정돼. 얼마나 신나요, 사람들이? <웃음> 야, 너 지금 구독자분들 기만해? <웃음> 기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웃은 <웃음> 그. 저희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 연말 콘서트 하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래도 상품이 있겠지. <웃음> 우리한테 막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손에 끼신게 아, 이거? 네. 그래서 1년 동안 생고생해서 하나 다 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케 크게 오케스트라 분들도 섭외 예정 그러면 나 오케스트라 곡까지 짜야 돼 우리가? 그죠. 오케스트라 곡잘 모르는데. 아니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오케... 오케스트라 곡을 짜려면은... 저번에 나온 님이랑 잘 짜셨잖아요.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지휘 하셨잖아요. 그거 저 아닌데요? 아 착각했네요. 잘못 <웃음> 자가지고 아 그니까 진짜 진, 진지하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열이는 아니죠 네? <웃음> <진짜요>? <웃음> 진짜네? 진짜네 <웃음> 빨리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아니, 사람들이 저희 컨셉인 줄알거요 그치? 어, 저희 진짜인 그러면 너도 같이 하는 거야?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음... 전문가분을 음... 모셨습니다 엄청난 전문가분 어, 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율이... 자유리... 아니야? 음, 나가주세요 나가! <웃음> <웃음> 자율이 씁니 아, 오케스트라는 편하긴 하겠다 근 연말? 근데 이거 날짜가 며칠인데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12월 1일이 됐습니다 힘이 없어서 12월 아, 1일이 됐다고요? 연말입니다 연말 초 연말의 초 <웃음> 연말의 초 어 지금 내가 딱든 생각이 응. 피라미드 아 역삼각 형 역삼각형이 아니야 진짜 피라미드 진짜 피라미드 음, 음, 음. 마지막 곡이 그냥 제일 그냥 제일 커왜 <웃음> <웃음> 너무 근데, 근데 형 진짜 난 너무 걱정돼 이거 이거를 사람들이 컨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게 형의 진 이게 형의 진짜인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느끼기는 에 어떻게 느끼냐면은 너무 커서 감당하기 버거운 거지. 이 연주의 그.. 어 가슴이 어. 웅장해져야 아, 돼 맞지, 맞지. 피라미드 어때? 너무 웅장해 너무 멋있어 네 어, 사람이 어떻게 이 피라미드를 지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자 어. 이 컨셉은 피라미드야 아, 피라미드로 갑시다어 어. 고맙다 야 <웃음> <웃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약간 좀 가벼운 곡들로 난 시작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 뭐지? 음. 뭐지? 이건 클래식이야? 재즈야? 응응응 음, 음, 음. 하다가 응 재즈야! 이러고 음, 보여줘 괜찮은데요? <웃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웃음> 야너 지금 구독자분들 기만해? 내 말이 <웃음> 기만하는 게 아니라 <웃음> 얼마나 신나 해서 사람들이 막 초코, 오호 초코 너무 좋다 오호 오호 이러면서 막 탁! 탁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 곡이 되게 짧아 그래서 나는 한 3분에서 4분짜리의 곡을 하나 더할 생각이야 이건 이제 진짜 재즈 어때요? 되게 좋은데요? 음. 어때요 대표님? 공 아니에요? 아저 말을 믿으면 안돼 아. <웃음> 재즈 한걸 엄청 쳤잖아. 응. 거슈인의 응. 곡을 쳤어. 그런데 응. 너가 롤모카 프리솔 해. 응. 완전 클래식이야. 반전으로. 응. 응. 응. 응. 아셨을 거야. 응. 무조건 알아. 아 이거. 응. 아. 이거 저희가 연습시켰드린 거.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반전을 좀 기하는 게 좋을까요? 번갈아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요? 한번 쓰셨어요 그 컨셉을 아 근데 뭐... 구독자를 기만하시는 건가요? <웃음> 그냥 들어라 아니요. <웃음> 그냥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에 다 들려 그거를 꼭 연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이 곡조차도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아주 짧은 인트로가 앞에 있다는 말씀이시요 바로 그겁니다! 음. 이제야 조금 전문가 닿으신 나오신... 네. 네. 그러고 이제 내가 나왔어 그럼 또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쌩쌍 생성스...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곡가는 일단 네 저도 한 그렇게 번, 생각해요 한번더 하시는 건 어때요? 쌩쌍을요? 음. 죽음의 무도 어떠세요? 저 근데 그거 했어요 아 근데 바이올린은 또 완전 달라요 왜 원곡이니까 나, 나 방금 김현아 언니가 보여가지고 아 그치 그 목으로 그 아, 많이 알려야지 그렇게 해서 일부를 딱딱 딱 일부를 얘기해, 딱 마무리 아 배고파 어? 어? 막 댓글 날리났던데 멋있어 요아 진짜? 양자열씨 이님 멋있... 멋있어 나 그거 다그 실어 누르고 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내가 왜 피라미드를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오케스트라가 2부에 나와야 돼 세팅을 해야 되니까 세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오케스트라 곡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음, 주식이 없어 뭐든 연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페터밴 파일론 콘트롤 2부에 갑자기 40분짜리 대고 걸릴줘 음. <웃음> 그럼 저는요? 20명 사이즈로 생각하고 있어요. 0명이 20명? 그러면 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찰코스키 현우 위연세를하야 돼? 음... 어때요? 여기서는 이 악장에다가 왈츠 오! 왈츠 너무 좋아! 현악기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하는 곡이고 음. 중곡컨셉으로좀중국도 음, 음. 이렇게 약간 교집합이 있고 사즈오케스트라 음. 음. 그래서 앙상블 하고 겨울이야! 12월이 다행히도 겨울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걸로 가자 이거 알죠? 그래. <웃음> 아, 겨울 너무 좋다 괜찮다 음. 자, 어때요? 좋아요 근데 너, 너무 너 너가 공연 안 한다고 너무 어, 저 싫으면 싫다고 해요 아, 근데 뭔가 부족해 연말 느낌이 안나 뭔가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한데 뭘까? 그거 어때요? 여기도 약간 재즈틱한 걸 섞는 거예요 재즈한 게 뭐죠? 오케스트라 고 일단 여기 거슈인 있잖아요 응, 응.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랩소디인 블룸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나그것또 해? 시작도 거슈 지금 제일 열받는 게뭔줄 알아? 저 대표님이 좋아했다는 거야 <웃음> 근데 원곡에서는 그 처음에 되게 유명한 거그리산도있아 그거 클라리넷이 야맞아 원래 클라리넷이 관이 들어가야 돼뭐 비상의 거를 낼수 있는 악기 뭐가 하나 더 있잖아 브랜든 섭외 돼요? 브랜든 최? 섹서폰 너무 괜찮지 않아? 거슈이랑 그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이게. 진짜 연말 펑! 펑펄에 이제 이거를 브랜든이 하는, 브랜든 최가 하는 거지 이거 하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지으으으으 <웃음> 아 좋네 괜찮네 이거 괜찮아요? 진짜. 한 5분 정도가 없습니다5분이야 그러면은 그 차이콥스키, 네. 현을 위한 세레나데 그 전에 약간 인트로식으로 음. 모차르트? 어... 응 그... 근데... 그냥 이건 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너무 중간에 갑자기 좀... 깨끗해진다니까. 아, 고개, 약간 막막 결이... 여기 뭐 던지고 뭐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단더 단. 다단. 결이 비슷하데 조금 더 낮은 곡으로 하면 어떨까? 홀베르거 어때요? 그리고 홀베르거. 음. 뭔 곡일 람프레유. 약간 기차가 달리는 인트로를 딱좋네 음. 그럼 이게, 이게 이제 답장 거지? 그쵸. 내가 먼저 이렇게 들어갈게 사람들한테 이제 딱 보여주는 거야 이거신이야 재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울려줘 막 롯데코네토트로 저기 저 사람까지 그치. 시플레 잘 들려요 이렇게 <웃음> 물어봐 <웃음> 그러면 저기서 네잘 들려요 <웃음> 그리고 이제 너랑 내가 같이 나오는 거야 포스가 있잖아 발음 딱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 나 김동현 <웃음> 보여줄게 클래식 뭔지. 내가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갈게. <웃음> 되게 재지한 걸로 뭔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클래식쟁이들이야. 세 번째 곡 리스트 타란텔라로 사람들을 한번더 미치게 만들어. 여기서 이제 막 사람들 막 숨도 못 쉬어. <웃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기면 언니를 보여주는 거지. 일부 마무리. 우리 이제 대표님이. 의자를 다 세팅할 거야. 그치 폴로. 당그라 당그라 당그라 아 이제 2부. 이번 이 행은 2부. 2부. <웃음> <이브>. 내리시면 <웃음> 오른쪽입니다. <웃음> 하고. 같이 관객들과 함께 달려. 함께. 이 <웃음> 어. <그쪽> 함께 가야 <웃음> 그다음 비발디 사계에서 그 겨울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아 춥다. 하지만 겨울 뒤에 뭐가 있어? 봄이 지 봄이 있잖아. 여러분 겨울은 이렇게 춥지만 봄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1일 아직 추워요 음 괜찮지? 좋아요 살짝 지루할 수도 있잖아 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전 클래식 공연 보다가 종족 되게 많아요 음. <웃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의 종삭지 버신 랩소디 인 블루 색소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거든? 얼마나 연말 분위기예요 제대로 다 와인이 있어요? 존속자들 뭐 드레스코드 같은 게 있네 드레스코드? 근데 드레스코드 하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예를 들어서 내 아이폰 내 배경 화면이 빨간색이 있어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걸로, 오케이 되는 걸로 아, 이런 이런 거뭐 음, 립스틱 같은 것도 빨간색이면 그치, 그치, 그 어, 괜찮죠 아, 잘전거 같죠 요재훈님 많이 했죠? 네, 어, 자열이 아, 좀, 좀 많이 했죠 많이 이제 놀려, 놀렸지만 진짜 자열이 없었으면 큰일 날뻔어요 아, 보였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선물 알려드릴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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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은 없어요. 아 섭외를 해놨는데 말을 안 해줘요. 은어, 은어 안돼. 네? 안돼. <웃음> 어나 그런 거 <웃음> 뭐. 그냥 진짜 말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말을안한 거예요. 착하다 그해야되나 뭐라 해야 되나, 돼. 모르겠어 나도 아 몰라 가자. 입이 무거운 거야. 안 먹어 갈까? 저부도 배고 밥부터 먹어. 밥부터 먹어 갈까? 네. 갈까? 아, 나 너무 배고프다.